아팠던 시간들이 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린 그 누구보다도 아파봤기 때문이죠 으로 멀리 간대도 두 걸음보단 짧을 수밖에 천천히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다 다르죠 함께 왔던 그대로 운밤이 와도 나는 두렵지 하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함께 할 테니 지금 이렇게 서로를 아이들도 엄맘 더해 사랑해 줄게 내가 그들 사랑해 처음 <목소리도>